아, 설레. 아우, 힘들어. 한참 남았네, 한참 돌리네. 저희 생일을 맞이해서 네, 앨리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네, 봄봄하고 범범한 옷을 입고 생일 때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어, 커버곡만 올리는 것도 사실 많이 했어가지고 커버곡만 올리면 좀뭐 평소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 처음 두 곡! 사계절이 지나더라 기억이 잠든 사이에는 제 곡으로 봤는데 V 앱에서는좀 많이 라이브를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그두 곡은 좀 많이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그두 개를 골라보고 세 번째 곡은 내 손을 잡아엘리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봄이니까 발랄한 노래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해봤고 마지막은 이제 김동률 선배님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앨리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사들이어서 한번 불렀습니다김동률 선배님의 노래를 뜻깊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상상하지 못했던 노래일 것 같아서 나머지 세 곡은 그래도 한 번쯤은 승시기가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가사, 내용을 좀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이 온 거야 너와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아. 못 견뎌게 봐봐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저희 OST, 기억이 잠든 사이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너무 추워서.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죄송해요. 이 정도, 이 정도 속도는 괜찮나요? 사라질 것 같아. 하루사는 너. 어, 사실, 어, 이 노래도 뭔가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중에서 되게 좀 특별한. 다, 두, 세. 괜찮아요? 끝.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또 끝냈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생일이다! 생일! 生日生日生日生日生 네. <웃음> 아, 무슨 약간 축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마다日生日生日生 어떤 방법으로 저는 그 축하의 감사를 좀 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수로서 가장 진정성 있게 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오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 근데 사실 정말 생각한 게 많았어요 뭐 여기 밴드 세션 분들도 함께해서 뭐 라이브로 하고 좀 그렇게 할 생각이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에발로 네, 진행을 하게 됐지만 언젠가는 또 사실 오프라인 공연도 생각을 했었어요. 작은 소극장 같은 데라도 빌려서 미니 콘서트처럼 할까. 정말 많은 고민 고민 끝에 네, 영상으로 하면 이제 어디서든 또볼수 있으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어 얘는 풀이고요. 그리고 얘도 풀이에요. 그리고 얘 풀이야. 네아 여기 그게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이제 연습실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길도 이렇게 쓱 지나가니까 조금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생일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나의 연습생 시절이 보이고 고이 이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런 게 뭐예요 그냥 연습실에서 저 파리마게트에 있는 조그마한 오천원인가 하던 그초코 치즈 케이크 그거 동그란 거사가지고 멤버들끼리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생일이라고 이런 것도 찍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앨리스 저희 생일 정말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얼른 맞춤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고마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